안녕하세요 꿀돔 오늘은 중국집 야무디게 먹어야지 저는 탕수육이랑 잡탕밥을 시켰고 뭐 비주얼은 군침이 싹 돌아불어요 혹여나 소스를 부었다가 찍먹이니 부먹이니 싸우실것 뻔한데 그런거 따질시간에 하나라도 더 먹으세요 그리고 중식 엄청 좋아하시는 분들도 잡탕밥은 처음 들어보신 분들이 많으실텐데 다 싸그리 잡아다가 탕 하고 만든 밥이 아니라 왜 이름이 잡탕밥인지는 저도 몰라요 우선 한입 먹어보면 음 맛있다 이게 약간 팔보채랑 비슷한건데 오징어. 새우 꼴뚜기 소라 버섯 전복 해삼 청경채 피망 등 여러가지 해물이 들어 있어서 엄청 맛있는데 보통 동네 중국집에서 11,000원에서 13,000원 11 정도로 살짝 비싸요 그리고 탕수육은 부어 먹던 찍어 먹던 둘다 맛있어요 자기가 해물 좋아하고 독밥류를 좋아한다 그러면 잡탕밥 꼭 한번 야무지게 드셔보세요 <웃음>